자, 찢었다. G코드 영상. <웃음> 제일 많이 쓰이는 G코드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뭐다 알면 다 좋죠. 다 이용하면 좋은데. 일단 G공, 급속 이송. 급속 이송은 뭐, 터레시내 마우스 가뭐보여시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이송 공작물 여기 있고 음. 공작물 이송하는 거고 어 커서가 잘안 보이네 <웃음> 이송하는 건뭐말안할 수도 되고 가공 이송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하는 거죠 쭉 이런 식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렇고 가공고 g2 e.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가공하다가 을 보통 이렇게 원이나 이런 식으로 뭐 r r 있잖아요 r 저희가 흔히 말하는 r r이 있으면은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r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송을 해서 가공을 하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찍고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R을. 이게 시계 방향. 영상은 이렇게 하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면은 시계죠. 시계가 1로 돌죠. 그러면 G, 시계. 이건 내경이에요. 내경.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반대로. 제법 이런데 이렇게 간다 근데 홀더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돌겠죠? 어! 시계 반대방향이네. G3. 그 다음에 샤프트 같은 거긴거 거 하죠. 인거 하는데 황사가 엄청나게 그러면 열이 엄청 받겠죠 여기에 그래서 홀더를 터렛을 이쪽에 세워놓고 절상위로 막 줘요 그럼 G4가 초거든요 멈춤 그 웰이라고 하죠 그냥 멈춘다 생각하면 돼요 X는 X1.21초 5.25초 뭐 U, U, U가 아마 0.5초까지 제어가 되는 건가? 그럴 거예요. 저는 X만 써서 이렇게 써다 X 1점 뭐 이런식으로 음. 휴식 뭐 이럴때 g 사를 이런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선보정취소죠. 이거는 인선보정취소. 좌측날. 인선보정 좌측날. 인선보정 우측날 자. 딥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경이에요. 외경. 왜냐면뒤 41번으로 하면 은 좌측이죠. 왼쪽에 요 잠깐만, 사람이 여기 있다. 왜안 나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보통 공작물이죠. 이렇게 이쪽이 왼쪽이죠. 왼 여기가 오른쪽이고 오른. 그러면은, 왼쪽이니까 G, 41. G, 42.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팁, 팁에, 이거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근데 반대로. 이게 내경이라 치잖아요. 내경. 그러면 홀더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오고. 홀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작물 이렇게 했고 이쪽으로 직진을 하면서 가공을 하는, 사, 직진하면서 가공을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쭉 하면서. 쭉 가면서 가공을 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왼쪽이 어디예요또 이쪽이죠 왼쪽 이쪽은 위집안 오른쪽이요 에또 사람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깎는다 생각하고 쭉 하면은 <웃음> 사람이 표현이 너무 안되는가 딱 봐도 왼쪽 편이 닿죠 어 좌측이 닿네 어 우측이 닿네 이거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또, 이게 만약에 외경일 때, 아까 전에 했지만, 외경일 때, 여기서, 어, 좌측이 먼저 닿네? 우측이 먼저 닿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G41, 42를 제일 했습니다 그리고 G71, 자동 사이클. 음.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품이 만약에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느, 어느 천년에 다 이렇게 깎고 있어요. 수동으로. 자동사이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여기 시작점을 딱 잡아놓고, G71. 이거 잘하아도켜야겠네 딱해보네딱 이런거는 3점 P 뭐 1번 P10 맞아. X 만에 이게 100이다 아또 50이다 여기 이게 200이다. 엑셀만 이게 4 0이다 이렇게 딱 하면 끝! 얼마나 간단해요. 음, 진짜 간단하죠. 여기서딱 끝나고 엑스 만약에 350점에서 제트 마이너스 갔다 갔다 여기서 아또 안보이네 음. 이게 거리가 200이었으니까 100정도 가는거죠 가서 딱 G4 X 20초 M8 딱 여기, 여기 끝난 다음에 딱 여기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절상계 쫙 주면은 식어서 바로 작업이 하면은 편하겠죠. 왜냐면 이게 열이 너무 받아갖고 청상을 바로 하게 되면은 변형이 많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G4와 4를 여기 넣었습니다. 제가 음. 72. 외경. 간면. 뭐, G94도 있고, G94도 있고, 뭐, 74도 있고, 이건 일단 챙겨. 잘안 쓰니까. 저는 잘안 쓰니까. 이것도 또 예시를 들어야겠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그거 덩어리 같은 게뭐 이렇다 치죠 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50파이고 근데 아까 거는 71은 이런 식으로 내렸어요 딱 일률적으로 미리수를 정해갖고, 3.5mm면 이 정도에서 쭉 하고, 쭉 하고, 쭉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72, 72. 근데 대신에, U였죠, 아까 전에. 이런데 R은 지워주고, W, 2.2mm. 그러면 2mm 내리고 2mm 내리고 2mm 내리고 아 아까 말했죠? 아, 아까랑 W로 빠지고 이것도 바꿔줘야겠네 7 1 어, 200 X50 음, 이런식으로 짜면 돼요 면은어요 뭐 자꾸 안보여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2mm 간격으로. X50까지.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71은 U로 빠지고 72는 W로 빠지고. 그리고 G75. 자동 사이클. 제품이 일어습니다 아령, 아령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다 조예요. 조. 이쪽은 조. 조. 이 폭이 만약에 50이다. 깊이가 30이다. 30은 너무 많나? 예시, 예시로 듣게요. 한10 미리다. 기본 혼공구가 있으니까 10으로 하자. 10, 10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일일이 홈을 찔러놓고, 찔러놓고, 찔러놓고, 찔러놓고, 프로그램다짤 수가 없어요. 물론, 알바이트로, 이건 제 편법인데, 알바이트를 찔러 놓고, 사이클 써도 돼요. 71번.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홈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홈사이클 G75. 무태량 X 이거는 항상 시작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200이라 칠게요. 200 이쪽이 50이라 치고 그러면은 홈 50점 가잖아요. 근데 홈 폭이 있어요. 홈을 만약에 3mm짜리 쓰면은 이러면 돼요. <웃음> 3점 3.5 정도 가야 0.5 여유가 남겠죠? 이렇게 하고, X 뭐, 어 190인가? 180이네. 180.5, Z-. 102 정상이니까, 99.5. P, 절임량. 이거는 환악 비전 다 다르고, 비전으로 치면, 아, 환악으로 치면, 은 비전으로 치면 이게 525mm, 화낙은 525mm, 비전은 2 5 0 0이 거리, 깊이예요 깊이. 이 깊이 들어가는 게 5mm라는 거예요. 반치고 반치겠네요. 이러면 반치고 반치고, 반치고 한 번. 반치고 반친다는 게 반치고 0.1, 0.1 올리고 칩 배출하고 다시 내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거리는 여기 2.5 2.5 2.5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음 시작점이 50에 2.5로 갔죠. 아 3.5로 갔죠. 50에 왔는데 TV 이렇게 있는데 3.5만큼 더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유량이 0.5 정도 남아있다. 남은 상태로 종점 이까지. 이까지 딱. 다 0.5 남기고 그리고 정머남 정도 이래 도 되고 이래 도 되고. 알아서 그리고. 너무 많이 그래서 안되네. 오읏오읏 저르기 하니까. <웃음> 음. G92. 나사 라이트. 뭐 이거 이거는 근데 좀 수동이에요. 76. 76이 86이 자동 뭐 그냥 간단하게 쓰는 코드긴 한데 뭐 음. 이거는 저도 잘안 쓰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96이 만약에 브러쉬로 해야 나사가 있고 연속 소재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M 이건 좀 단점이 많이 써줘야 돼요. 시작점 x 0 시작점이 막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홀더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X 시작점부터 뭐 만약에 1 0 f 뭐6 6피치라 치고 그러면은 6피치면 100에 6피치면 100-100이 6이면 은 94잖아요. 계속 써줘야 돼. 만약에 난 0.5씩 내리겠다. 99.5, 99.5, 98.5, 98.5 98.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점 내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절임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절임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이점이기도 해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점점 점점 하잖아요. 끝나고 부태. 뭐 쥐공만 써도 되는데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 돼요. 자, 이, 이 정도 지 코드만 알고 있으면은 실제 가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나사 나사는 아까처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회전수는 항상 같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상 여기까지 이것만 알아도 끝났다. 찢었다. <웃음> 이상입니다